어제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더니 오늘은 진짜 거짓말같이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지금 속초아이도 운행을 하고 있고 케이블카도 다행히 오늘 운행을 할것 같아요 오늘 설악산이랑 낙산사를 갈 예정인데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역 맞은편 그 정류장에서 7번이나 7-1번을 타면 한 번에 가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해 볼게요 원래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었는데, 논스톱으로 보니까 한 20분 만에 온것 같아요. 설악산 입구에서 내리면 진짜 걸어서 한 3시간은 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설악산 소공원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장료 4500원 따로 또 안에서 케이블카는 따로 매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와, 오늘 날씨가 진짜 맑아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게 금강소나무라고 하네요. 설악산에서 제일 많이 볼수 있고 질 좋은 목조 숲 한데요. 설악산이 또악 소리 나는 산이기 때문에 등산은 진짜 마음 먹고 하셔야 되고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광금성까지 올라갈 생각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서 조기 하행할 수도 있다 그러네. 바람아 멈춰라. <놀람> <놀람> 어, n 의다온 o k i n g area. We are sincerely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and w 것 같은데 벌써?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가 무조건 포토존이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는 어떤 뷰인지 한번 가볼게요 어... 공룡 능선이 쫙 보이는 오 너무 위험하다 저 뒤에가 공룡 능선이라고 해요 어. 설악산이 이렇게 맑은 날이 많이 없다는데 다 보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눈에 담고 있습니다. 우와! <웃음> 아수 시내랑 바다가 한눈에 다 보여요. 저기서도 누군가 이것을 쳐다보고 있겠지? <웃음> 속초 올 때마다 항상 설악산 이정상에 구름이 가득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맑아가지고 설악산을 에끽하고 있네요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절벽 같은데 잘못 다니는데 생각보다 경사가 높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건금성 날다람쥐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코찔찔이 오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듣고 왔는데 무슨 권씨와 김씨가 성을 지어서 권금성이 됐다 그랬나? 저랑 김씨가 지었다 그러면은 잠금성이 됐겠네요 잠금성 하... 감동과 함께 콧물을 얻었네요 케이블카 탑승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알라감이랑 무악송이라는 곳을 보러 가볼게요 사람들이 건금성까지만 많이 가고 산을 하나 봐요. 이쪽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근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맞겠지.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건데 올라오는 게 벌써 걱정이 되네요. <웃음> 산 깊은 곳에 암자가 알라가. 어? 이게 무악성인가? 오. No. 와. <웃음> 어 이게 무악성인가 보네. 여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시는 김에 한 5분, 10분 정도만 내려오면 은이 무학송과 알라감까지 볼수 있으니까 내려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확실히 건금성 보다는 이동이 힘들긴 해요 아, 아까 지나친 알라감이예난 어디 절에서 불경을 외우시나 하더니 스피커가 하고 있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려갈 때 5분 올라갈 때 5분 건금성도 마찬가지 대신 여기는 길이 좀 험하다 하. 또한 나이프스 산맥에서 볼수 있는 에델바이스를 비롯해 천여종의 희귀식물과 사냥을 비롯한 백여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도 보였던 그 밑에 있는 절이 이제 신흥사인데 설악산 이 케이블카 있는 인근 지역이 다 신흥사 소유라고 해요 신흥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니까 되게 큰잡불도 있고 구경을 더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진짜 위에서 볼때보다 훨씬 크다 와 우리나라에 이런 불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와 카메라엔 다 안당기는데 실제로 보면 더 큽니다 와. 여기 뒤로 돌아가면 안에 또 법당이 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를 많이 안 가봐서 몰랐는데 이 자불상도 정말 멋있지만 내부도 처음 보는 그런 내부였어요 우리나라 이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와우 뭔가 그런 데 들어가면 심장이 괜히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거 무서워 하거든요 설악산도 <웃음> 정말 좋았는데 신흥사의 절불산과 국당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감동의 연속입니다 진짜 헐산바위에요 헐산바위 와. 기와에 쓰는 단청이라 그러나 저거를? 단청? 그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무늬가 보세요신흥사는 사실 여기 설악산 오면서 처음 알게 된 곳인데 이 설악산 자체의 배경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멋있는 절이네요 와 약수터도 진짜 멋있어 어이. 이분들은 언제 봐도 참 적응이 안 되는 무서운 비주얼 <웃음> 여행 계획을 짜실 때 제가 추천하는 대로 바다 쪽 이렇게 쫙 돌고 산쪽 이렇게 쫙 도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기도 이게 편하긴 해요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때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전날에 홈페이지에 보면은 케이블카 운행을 다음날 하는지 안 하는지 공지를 띄우거든요 그 공지를 보고 날씨 확인을 해서 움직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제 다시 입구 쪽으로 가서 아까 올때 탔던 7번 버스 7-1번 버스를 타면 여기 설악산 입구나 고속버스 터미널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설악산 입구에 가서 9번이나 9-1번 버스를 타면 낙산사로 한 번에 갈수 있어서 낙산사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산 한정거장 전에 설악해수욕장이라고 수제버거 맛집이 있다길래 수제버거로 점심 해결하고 낙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온것 같아 비주얼 미쳤다 춥다 이제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낙산사로 이동해 볼게요 버스로는 한정거장인데 걸어서는 한 20분 정도? 오늘또한 2만 걸음 걷겠는데 4 0 0 0원 주고 구매 와야 여기서 검사네 감사합니다 흥계문인데 네, 네, 누각도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다시 복원했다고 하네요 화재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낙산사예요 사천왕문을 지나서 바로 왼쪽 편에 있는 동종입니다. 수려한 느낌의 그런 탑이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담겨있는 길입니다. 이 해수관음상은 높이가 2 2 m 나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타종할 수 있게끔 종을 설치해 놨는데 이곳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해수관음 공중 사리탑이라는 건데 사리탑이라는 게 부처님의 유골이나 사리 같은 것을 모시는 탑을 사리탑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부타전이고 의상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이제 우리나라 일출 명소로 알려진 의상대와 또이 낙산사를 짓기 전 의상스님이 석굴에서 수련을 했다는 홍련암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 의상대와 소나무가 정말 예술이에요 속초에 속초 바다를 볼수 있는 영금정이 있다면 양양에는 이 낙산사 의상대에서 양양의 그런 멋진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곳에 남자를 지었는지 신기하고 남자까지 가는 길이 되게 예뻐가지고 여기저기 바다도 보고 풍경 소리도 듣고 하면서 홍련암 구경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낙산사를 모두 돌아 봤는데 그 설악산에서 봤던 신흥사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화재로 막 전소되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괜히 그 아픔이 느껴지는? 그래도 복원을 잘해놔 가지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낙산사의 아름다운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산불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나깨나 산불 조심 2022년 9월부터 약한 3개월 정도 유튜브 업로드를 했는데 벌써 구독자 300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약간 연습 단계고 2023년도부터는 더 다양한 국내 여행지를 이런 식으로 코스로 소개도 해드리고 그 여행지만 찾아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번 숙초 여행 코스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